백룸 레벨 6의 구멍이나 레벨 7의 바라속 구멍을 찾아 진입하게 되는 레벨 8은 광대한 동굴형 백룸으로 교축과축판 석순과 종이석이 가득 차 비좁은 것으로 보이나 내부 깊숙한 곳은 전초기지의 역할이 가능한 큰 동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장을 통해 무작위로 세워 들어오는 빛은 노출된 후 금세 어두워지는데 이는 방문자들이 케이블 시스템을 탐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여전히 많은 비밀들과 위험들이 숨겨진 케이브 시스템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미들이 살고 있는데 일부는 독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독을 가지고 있기에 작은 독거미를 보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왕거미 개체는 독이 없는 반면 여왕거미 개체는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 울리게 된다면 몇분 내로 사망할 수 있고 재생이 가능한 돌연변이 거미 프랑켄 스파이더 역시 위험한 것으로 식별됩니다 범미들을 피해 동굴의 막다른 곳에 다다른다면 투명한 웅덩이를 찾을 수 있는데 종이석에서 한 방울씩 떨어진 아몬드 워터로 되어있는 웅덩이가 있는 반면 검은 손이 튀어나와 몸을 찢어버리고 끌고 가버리는 함정이 있어 방문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식별됩니다. 그 밖에도 월드 이트라 불리는 전초기지가 있는데 그들은 케이브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른 개체가 보이는 즉시 총을 쏘기 때문에 방향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이라 식별되지만 경비원으로 구성된 수정을 위한 저초기지도 있어 방향자들이이블 시스템을 떠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블 시스템을 떠나는 방법에 대해 나열하자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레벨 9으로 진입하지만 드물게 레벨 153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도적으로 발을 헛디뎌어 고위로 넘어진다면 이 프로세스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탐사하다 어둠 속에 가려진 검은 인형을 찾아 상호작용한다면 레벨 7453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맥룸 메인 인의 탐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맥룸의 레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